입니다. 초롱공인TV 소장 방인선입니다 어, 오늘은 2021년 2월 17일 밤입니다 어, 원래 매주 수요일마다 밤 9시부터는 라이브 방송을 사실은 하기로 약속을 해둔 그런 날이었어요 멤버십 해원분들을 모시고 예 어, 근데 설 연휴 동안 이틀을 제가 쉬었거든요 라이브를 어, 그래서 오늘은 마음을 먹고 사실은 좀 잘해 보려고 어, 스트리밍 예약 기능을 제가 건드렸었어요 아유 그랬더니 뭐가 제대로 연결이 안돼 가지고 어, 너무 너무 오늘 죄송했습니다 결국은 라이브를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중단을 했고요 어, 녹화로 올려 드리기로 약속을 했었거든요 어, 오늘은 뭐 녹화 방송을 그대로 올리고 어, 그 다음엔 좀 제대로 더 준비를 해서 어, 그렇게 다시 찾아뵈어야 될것 같습니다 뭐든지 항상 숙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 눈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으로는 혼하게 다 알겠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실행을 하면 어, 요게 안되면 저게 안되고 또저게 안되면 이게 안되고 이렇게 해서 정말 미치겠어요 제가 아 <웃음> 이런 서툰 또 초롱 소장을 너그러이 또 봐주시고 잘 들어주셔서 너무 사실은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누고자 했던 내용이 그동안 우리가 한번 데이터를 들여다 볼때 함께 봤었던 그런 이 데이터입니다. 이 그래프 자체가. 이 그래프가 어 그동안은 제가 2016년부터 이렇게 이 데이터를 한 5년치를 살펴보곤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걸 딱 언제부터 제가 세팅을 했냐면 여기 시간을 작년 11월부터 11월부터 조정으로 묶였죠 부산이 전체를 한눈에 비교를 해볼 수 있게 조정 묶인 이후에 과연 이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였는가 그걸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우리 생각에는 가장 똘똘한 한채 똘똘한 한채 이러면서 해운대가 제일 많이 갔을 것 같잖아요 정작 차트에는요 기장군이 제일 많이 갔습니다 시득세의 장벽이 얼마나 높은가를 이게 얘기해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의 그 중과가 얼마나 크다란 장벽인가를, 어,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기장군과 똑같이 그냥 저기, 그 조정에 묶이지 않은 이 중구.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중구. 중구 그래프입니다. 이건 기장군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또, 어, 조정, 비조정, 이걸 나누더라 하더라도, 비조정 안에서 그나마 또, 어, 새로운 새 아파트.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산 사람들의 가장 그 선호도의 큰 차이는, 어, 실제로 신축과 구축이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신축과 구축이. 신축, 구축. 기장에는 나름 여기는 새 아파트가 꽤 있거든요. 일광을, 일광이 기장군에 들어가잖아요. 어, 그 다음에 정관 신도시도 기장군에 들어갑니다. 어, 거래를 할 만한 그런 아파트들이 기장군에는 여기 있는 이 중구와 비교해서는 좀 차이가 많이 나도록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까 취득세, 그 다음에 양도세, 이게 나라에 내는 게 훨씬 덜한 거예요. 이런 움직임이 눈에 보입니다. 여기하고 지금 아까 여기 중구였죠. 중구. 요 빨간 게 중구였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또 예의주시할 부분은 비규제지역은 일단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똘똘한 한채 하는 거예요. 해운대구. 그 다음에 수영구. 차트 모양이 많이 다르네 그죠? 해운대구, 수영구. 해운대구, 수영구. 아까 이게가 해운대구였죠. 여기 해운대구고요. 그래프 쭉 내려오면 이고 빼돌 뱃돌 빼돌합니다. <웃음> 이게 수영구였어요. 수영구, 해운대구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닙니다. 매매 지수는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매매 지수 상승이고요, 위로 가는 거는 전세 이제 지수고 변화량인데 뭐 수영구나 해운대구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죠. 오히려 뭐 부산진구, 그다음에 금정구 요게 오히려 해운대구와 수영구보다는 더 많이 더 오른쪽으로 와 있습니다. 강서구 이런 게 요건 또요 해수 동남연보다는 약간 늦게 조성에 묶인 그 영향도 있겠죠. 11월부터 지금 2월까지를 취합을 했으니까 한한달 정도의 그 거래량 데이터가 더 들어가 있는 것이기도 해요. 이게 그렇게 놓고 보면 남구는 해운대구나 수영구나 뭐 연제구나 같이 이렇게 묶였는데 그거 보면 남구가 더 많이 움직인 그런 그거이기도 해요. 요 지수로만 놓고 보면.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뭐 서구, 동구, 뭐 어, 그다음 북구, 어, 사상구, 동래구, 사하구 이런 게 어, 가운데 점에 또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놓고 보면 거꾸로 간구가 있나요 없나요? 해운대구 한번 하나씩 한번 훑어볼까요? 자, 해운대구고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중구, 영도구, 연제구, 수영구, 서구, 사하구, 사상구, 북구, 진구, 동래구, 동구, 남구, 기장군, 금정구, 강서구 부산 전체 그겁니다 이렇게 놓고 볼때 지금 이번에 그 2월 22일부터 다음주 월요일부터 어제 허그에서 전체 시세의 90% 정도로 일반 분양하는 걸 이제는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무주택으로 내 집을 하나 사야지 하고 기다리시던 분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부산 기존 집값이 얘가 차트가 거꾸로 예를 들어 여기서 1위로 가고 있다든지 여기서 반대로 가고 있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기다렸다가 내 집을 사는 것도 괜찮고 뭐 아니면 분양가가 높지 않다 하면 청약을 무주택 기간을 길게 가져가고 부양가족을 늘리고 뭐 이렇게 해서 어 당첨이 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지금 뭐 어떤 지표를 보더라도 기다렸더니 분양가 올리고 그냥 나중에 사야지 기다렸더니 계속 계속 우상향이고 이런 지경에 와 있어요. 부산이. 결론은 무주택으로 계속 계시다 하면 그냥 벼락거지가 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새집 새집 이렇게 안 하시더라도 그냥 적당하게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에 맞는 그런 그 집. 모델, 리모델링을 잘하면 예쁘게 또 아파트와 여자는 꾸미기 나름이라 하듯이 또 예쁘게 바뀌어지잖아요. 그죠? 어, 그런 내 집을 어쨌든 하나를 가지시는 게더 답인 것 같고요. 어, 오늘 신문에 보니까 어, 2월 16일자로 부산시에서 그 신도시 쪽, 해운대 신도시 자동 쪽이죠. 거기를 뭐 전체 리모델링 하는 어떤 그런 법안을 또뭐 발의를 한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리모델링을 또 하면 집이 또 예뻐지죠. 어, 전체적으로 뭘다 부수고 어, 새로 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요. 뼈대는 살리고 거기서 청을 약간 더 늘린다든지 안에 구조를 바꾼다든지 어,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면 좀 빨리 그 주택을 새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그것도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장단점들을 잘 살리셔서 우선 내 집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이 모든 지표가 마련하라고 자꾸 북돋우고 있습니다. 이 차트가. 제가 그냥 데이터를 안 보여드리고 집값이 갑니다. 갑니다. 이래 말씀드려가지고는 안되잖아요. 그내 집이 안 오르고 있다 해서 부산 전체 차트가 여기서 뒤로 거꾸로 가고 있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뒤로 가는게 아니죠. 여기서 이리로 가고 있어요. 전부. 상향적으로 어, 이거는 자금이 분류가 있는 그런 영향도 있고요. 어, 아까처럼 그냥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되겠다는 그런 그것도 있어요. 뭐천년만년 조정지역이겠나 뭐천년만년 세금을 이렇게 걷겠나 그냥 보유한 거 지금 안 팔고 그냥 가져있고 이러지 뭐 이런 심리들도 좀 보태져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거래량은 많이 줄어 있어요 실제로 거래량은 줄어 있지만 효과는폭푹 빠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중에 금매 한두 개씩은 아주 괜찮은 물건들이 싸게 팔리는 것들도 있어요. 급하신 분은 할수 없잖아요. 급하게 파셔야지. 맞죠? 근데 전체적인 대세는 이 차트가 말을 합니다. 이런 차트들입니다.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오늘 한번 이거를 같이 나누고 싶었었는데 멤버십 회원님들 대화를 주고받고 하면서 나누고 싶었는데 완전히 완전히 완전히 오늘 너무너무 꽝이었네요. 제가 오늘 수업이상해가고 아유 라이브 하는 거를 멤버십 하는 거를 그냥 확다 환불해드리고 그냥 그만해버릴까이 생각도 잠깐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자니 이건 또 너무 제가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는 안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또 마음을 접었습니다 할수 있는 만큼은 또 계속해야 저도 또 발전을 하고 데이터도 찾고 준비를 할것 같아서 한번 볼게요 동영상 움직임 요거 한번 뽑고 오늘은 퇴근하겠습니다 아유 보입니까?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 보이나요? 자, 한번더 보세요. 이걸 가까이 갖다 놓겠습니다. 2020년, 그러니까 12월 12월부터 나와 있네요. 잠깐만요. 2밖에안 되네요. 자, 12월부터 차트가 12월부터 나와있습니다. 짠 날아가는 거 보이죠? 기장군 날아가는 속도가 장난 아니네요. 다시요. 이런 속도로 빛의 속도로 움직였어요. 이 움직이는 지수들이 자,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이 지금 부산입니다. 부산이고요. 그 다음에 요 차트 말고 요거 하나만 우리 매주 라이브 때 제가 짚어드렸던 그 데이터입니다. 요거 하나만 점검을 하고 어 오늘은 죄송하다는 인사 말씀과 함께 <웃음> 마무리를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부산 우리 매주 이 데이터를 보면 한눈에 알수 있죠 비교하기에 가장 좋은 데이터입니다. 그 자체가. 이게 보이시죠? 지수가 아니라 정감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옛날에 우리가 조정에 묶였던 그때를 생각을 하면 얘가 뒤로 가야 맞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검정구랑 기장구는 지금 이게 2월 11일 데이터까지 나와있죠. 원래 어 부동산이라는 게 해마다 12월, 1월, 2월 이때는 조금 조용한 편이거든요. 더구나 2월은 설이 끼어 있고 이래서 좀더 조용해야 되는데 차트가 그게 아니죠. 연한 핑크에서 오히려 짙은 빨강으로 도로도 바뀌고 있습니다. 아까 그래프가 날라간 거를 우리가 봤듯이 이런 차트예요. 보이시죠? 중구만 연한 핑크입니다. 중구만. 이런 지경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게 대한민국의 부동산이에요. 한번 잘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고요. 어, 혹시 무주택이시다 이러면 심각하게 내집 마련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설 지나고 나니까 오늘 이제 그 대연 사라 구역 그 프로지오 클라 센트가 어, 원래 이제 2월 11일부터인가, 전매 제한이 끝나고 합법적으로 거래가 되는 그런 그 분양권이거든요. 어, 오늘 또 전에 그 레전드를 제가 팔아드렸던 사장님이 일부러 초롱을 찾아오셨어요. 친구분을 모시고, 클라센트 분양권을 사시려고, 어, 오셨는데, 어, 100% 다 이렇게 신고하는 물건으로, 어제까지만 해도 무조건 파신다 하던 그런 물건이 이제 있었어요. 오늘 막상 계좌번호를 받으려고 하니까 다 계좌번호가 안 나와요. 안 파신대요. 주변에 90% 분양한다는 이런 말들이 오고 가고 하니까 더 들고 가시고 싶은 거예요. 뭐 향후에 뭐더낼 돈이 더 없잖아요. 뭐 대출금만 차근차근 실행이 되면 되니까. 뭐 그리고 뭐 분양권 상태에서는 뭐 세율이 뭐, 물론 6월 1일부터는 양도세율은 조금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팔면 다시는 이제 그런 집을 또 사시기가 쉽지가 않죠. 계속 집은 우상향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막상 어, 팔기 전에는 아 이거 뭐 세율도 이래 높은데 안 팔면 어떡하지 고민하시던 분들이 정작 손님이 딱 계시면 항상 망설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게 여러 건이었어요. 저도 계좌를 못 받았지만 인근에 계신 손님들도 다 계좌가 안 나와서 부담권 거래를 못했어요. 전매가 풀린 이후의 합법적인 거래를 그냥 그림의 떡처럼 다 보고 계십니다. <웃음> 그게 지금 부산의 시장 상황이에요. 참고하시고요. 어, 한번 다음에 다음 주 라이브 때 조금 더 깊이 있게 이번 주에 못한 것까지 또 한번 합해서 또 훑어봐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너무너무 죄송했고요. 이렇게 하면서도 초롱수장이 성장하는 거겠죠.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